게이의 장단점. 저 게이에요 하면은 사람들이 꼭, 아 그럼 게이로 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예요? 이렇게 꼭 물어봐요. 장점. 남자를 좋아할 수 있다. 헉, 얼마나 좋아요?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? 남자를 좋아할 수 있대. 여러분, 남자 안 좋으세요? 남자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? 남성분들 중에 여기에 좀 이렇게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식빵 같은 것좀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. 근데 가끔씩 그 식빵이 아니라 버거킹, 와포패티를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. 아, 그런 분들이 진짜 최고입니다. 최고. 그리고 단점. 단점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. 대한민국에서는 아직.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턱시도 입고, 여기 손가락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서는, 어, 축가, 결혼 축가 부르고 싶은데, 그런 걸 못합니다. 제가 축가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, 너가 결혼까지 생각했어. 가짠지, 가짠방에서. 정성겸을 법제화 좀 해가지고, 어, 제 소원 좀 이루, 이루게 해주세요. 결혼식에서, 어, 너가 결혼까지 생각했어. 부르는 게제 소원입니다, 진짜. y o u d e oh, oh, o s o o o h